이렇게 끼놓고 봅시다 네1 2 9 m m 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스포크 휠은 탄성이 있어서 매우 가볍고 뛰어난 승차감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고급 바이크들은 스포크 휠을 사용합니다 장력 상태가 불균형하거나 오래되면 스포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러진 스포크, 교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필요한 툴은 스포크 렌치와 케이블 타이입니다 자, 타이어와 림테이프는 분리해서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러진 네, 스포크 스포츠는. 위치에 따라서 브레이크 로터도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안쪽 스포크를 교환해 보겠습니다. 자, 안쪽게요 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크가 부러졌습니다. 아, 여러분의 스포크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스포크를 분리해 주세요. 타이어는 미리 분리해 자, 두시는 빼내주세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위치의 정상적인 스포크도 길이 측정을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자, 보관했어요. 자에 올려 놓으시고 이렇게 걸쳐서 강철자는 이렇게 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끝이 이에요 스포크는 팔꿈치 안쪽부터 길이 측정을 합니다. 자, 끝이 0부터 시작되는 강철자 사용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네, 전기 자전거는 있습니다. 직경 2.4mm 정도의 12 게이지 스포크를 사용합니다. 버니어스 캘리퍼스로 스포크 직경을 측정합니다. 134mm입니다. 134mm 길이 스포크를 주문합니다. 맞는 길이가 없다면 1mm 정도 길거나 짧아도 좋습니다. 타이어는 분리해 주세요. 레저 왁스를 뿌려두시면 분리가 쉽습니다. 타이어 분리할 때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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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주시고 자리는 이쪽이죠. 자, 스포크가 통과됐습니다. 자, 원컬스니까 어, 이쪽이 자리죠. 네, 이렇게 다시 자리를 새 스포크를 잡아주시고요.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이쪽 자리에 원니시에 장화 줍니다. 아까 빼놨던 거죠? 잠시 이동시킨 됐어요. 스포크를 원래 자리로 되돌립니다. 제껴주시고 리프를 반대로 껴준다. 리플을 조여서 스포크 텐션을 올려주세요. 절단 드럼 돌릴 까지 조여주세요. 이게 예, 아까 이거랑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수립 분리했던 스포크와 잠시 이동시켰던 스포크를 표시합니다. 이거하고 이것만 조이면 되는 거야 두 개만. 표시한 야, 스포크만 네. 텐션 조정을 하면 됩니다 타이어를 다시 설치해 주세요 자전거를 자 뒤집어 주세요 한쪽에 케이블 타이를 한쪽에 감아서 고정해 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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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교환한 스포크 위치를 잘 보세요. 자, 이쪽은 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전, 아까 이쪽 간격대로 맞춰 주세요. 똑같은 간격이 나오도록. 번붙여 좋대요. 테이프로 마킹한 스포크만 조여. 조절합니다. 주요 됐다. 에 들어요. 이제 딱에 듭니다. 네, 수리가 끝났습니다. 교환하거나 임시로 이동한 스포크 이플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스포크 수리 성공이에요.